미술랑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랑입니다. 안녕하세요. Okay, hello, my name is i s uh,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입니다. 오늘 시음의 불술은 <웃음> 이름 와 <우와>. 소주 25도. <웃음> 오. 있는데? 이거 냄새 그 아니무도안끓요 <웃음> Right? <laughs> o h that smells like vodka. That smells like straight liquor. Uh. It's like a w n e wine. It's a t r a t i o n a l d i k i h a t s m i n g of this? the word? t s the m a n i n g It's a i n e wine. Oh, wow. h r r e w e It's like a w i n e r h s e <목소리> 몰랐지? 몰랐 이게 <웃음> 너무 중국수로 마어요오 진짜 중국수 <웃음> 이게 짧아서 그런지 드디어 제가 미르를 마셔보네요 콩이 되게 미르미르 들어가고 있 <웃음> 아니 이렇게 유명하고 막상탈 이랬다 그 풀샷? or half샷? we're doing full 어? <웃음> <오>, 너무 힘들 <웃음> 미안해! <회전해. 웃음> 내가 많이 고 <먹고> 싶어서 향을 <웃음> 한번다어 <웃음> 이거 안돼내 <웃음> 이런 거 진짜 못먹 <웃음> <못 웃음> <못못 웃음> 이곳이나 레아의 클럽에서 차수 차이를 보시는 그런 한번 마셔볼게요. 미르 25. 짠. 짠! 와. It's, it's like it's, it's like watery vodka. It's like Whoa. it's like a weaker vodka. Yeah. It's a lot easier. It's to like shot. so smooth.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달지는 않고 깔끔한데 부드러워서 2 5도인게 전혀 안 느껴지는. 정말 쎈데. 근데 일반 풍미 향 아니야. 약간 과일 향이 나는데 되게 센... 어떤 맛? 사과? 아, yeah. I would, I would drink that again, but I would drink it with a shot or like on ice, right? I feel like on ice it could be. A, yeah, a, on ice that would be so easy. 근데 이감사실만큼이나 부러워요. 맞아요. 뭔가 실키한 응. 실키한 느낌이. 그 파르시션 감사고 들어오네. 아, <웃음> 토닉 토닉 좀 주세요. <웃음> 보통 25도짜리 화이트나 이런 거 사면은 뭐 토닉워터랑 섞어 먹고 이러잖아요. <웃음> 화이트 토닉이라고. 이거는 토닉워터랑 섞어 먹기 너무 아까울 거요 <웃음> 이대로 먹어야 돼. 너무 <웃음> 맛있어. 토닉 좀 주세요. <웃음> It tastes like. Like like a uh, you know, like you know, like New Amsterdam. Yeah. It tastes kind of like that. Yeah, no, okay. it tastes like New Amsterdam. It's pretty smooth, but it's. It strong. is smooth. 넘 때, 그 이렇게는 잖아 저는 같아요. 너무 지 않고. 그래도 이제 느낌 나니까. 근데 이게 목에서 따뜻한 것이 맛 자체가 알코올 향이 좀 난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좋은 술인 같아요. Yeah, so far every alcohol has been better than. It. Yeah, they're not bad. o h e t o o h e g o r e d o h a n o t y o a n t You can't. No, I'm not. You're not. y o r e n o o u r t y o o t e not. You're t y r e not. y o t r o n n t r o n t e e e o e r t o n e t o n e t o n e o r e u n u o r t n e t y o o u n